강제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마지막 부분인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결정한 네 가지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네 가지 내용 중에 세 가지를 고요 오늘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그세 네, 가지 우리가 결정한 것 중에 첫 번째 내용은 그 이교주의 어. 저, 저 해방, 저 헬라 헬라주의 속에서 이교 사상에 갇혀 있는 <웃음> 어, 그런. 자들 중에 이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유대적 영향 가운데, 유대주의의 영향 가운데, 그, 그, 본질과 핵심을 알지 못하고, 어, <웃음> 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제, 구속사 안에서 아직은 신약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이 구약의 그 율법의 의미와 또 신약의 그 그리스도의 성취가 그것이 아직 똑떨어지게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각처에서 아직 모세의 법을 듣고 있는 그런 자들도 있고 하고 그런 그러니까 과도기 속에서 목회적 배려를 해서 우상 그. 우상숭배, <웃음> 우상 숭배한 것들, 목매어진 것들, 우상숭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 피, 피도 이제 육체생명 피에 있는데 그 그것들을 그런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최하한선으로 그렇게 제안을 해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음행과, 그, 목매해 죽인 것들을, 그, 멀리 하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상 숭배와 사실은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멀리하게 했습니다. 굉장한 이게 구속사 안에서의 그런 결정이고 목회적 배려이고 또 이제 막 세워져가는 교회가 어떻게 이제 그 교회적 성격을 드러내고 나가는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방침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야고보, 그 주의 동생 야고보가 그 일을 주도해서 했는데 그냥 아뭐 외적 권위로 무엇을 주장하고 한 것이 아니고 성신을 의지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 이 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스스로 삼 가서 잘 지키고 따르면 평안함을 얻겠다. 이게 이제 교회를 든든니 세우게 하기 위한 그런 결정이 된 거죠. 오고 오는 교회 아주 좋은 이방 교회가 이제 세워져 나가는데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와 신라를 그, 그 교회 안에서 아주 신령하고 예언을 했던 당시에 뭐 예언자들도 있었으니까 선자들도 있었고 예, 그런 사람들 중에 아주 열심히 있는 자들을 세워서 파송하기로 하죠. 주의, 교회 교회의 일은 그렇게. 모두가 다 열심을 내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더 열심을 내는 자들을 세워서, 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람들을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유익을 위한 그 배려가 되는 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사람들인데, 이방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이제 기꺼이 내어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웃음> 그리고 이제 유대주의와 완전히 절연한 내용을 봤죠 유대주의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미 구속사가 진행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내용들이 있는데 다시 그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어, 모세율법을 할래 그 그, 율법 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게할례인데 그거를 지키게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이만큼 역사가 진행되어 있는 걸 거꾸로 돌리는 거니까, 이거 완전히.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잘못, 여기까지밖에 몰라서, 아, 이거를, 저기, 반대했다. 우리가 내려놓겠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고집을 하거든요, 이제. 이걸, 아, 예수 좀 믿는 거 좋지만, 할례도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율법도 지키게 해야 되는 게아니다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정리하는. 뭐, 그 인맥으로는 얼마든지 사적으로 알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교회적인, 공식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차별해 본 거예요. 우리가 보내지도 않은 사람. 우리가 보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 이, 나가서 그렇게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구분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 속에 그런 각지역의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 믿는다고 들어와가지고 모세 율법을 또 주장하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집니까? 그러니까 그,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같이 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저기 바나바가 그 오랫동안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성신 말씀과 성신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자기네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이게 항상 수구주의자들이 그래요, 원칙주의자들이 실질이 없기 때문에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하는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 절충적인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제 절연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온통 엎드려치는 자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고 게으름들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 없는 사람, 아주 아주 양심이 더럽고 깨끗한 게 없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가증한 자, 복종치 아니한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 구약에서 이제 뭐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비, 그 구원받는 자와 그 지혜로운 자와 이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대비가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그, 그 악인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해서 저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활동을 못하게. 차별로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거기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바, 바울과 바나바의 일을 그 칭송 한편으로 칭송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에, 보내기로 한 거, 유다와 신라를 그들과 함께 보내기로 한 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공식적인 그런 사절로 인정을 한 거죠. 그 동안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한 것들을 아주 총체적으로 다 인정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존재와 그들의 일에 대한 신뢰를 재차 확인해서 그들과 함께 유다와 신뢰를, 신라를 보내기도 한 거죠. 높이 되시는 그 높이 되신 주님께서 쓰신 일꾼들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그들이 옳다고 지지해가는 일이 어쩌면 가장 큰 결정의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거짓된 자들, 악한 자들,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을 회방합니다. 항상 회방합다 연약하고 결핍이 많은 존재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그걸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상대적인 비교로 인간적인 비교로 표마하고 어, 함부로 하는 그런 참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고 회방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그런. <웃음> 자기네들이 정통사들고 만약 여기서 이런 결정이 나지 않니냐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거절하며 유대주의자들을 칭송하는 결정이 났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유대주의자들을 조금이라도 수용해주고 바울과 바나바가 단호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까지 온 거잖아요. 안디옥교회에서 결정이 안난 이유가 단호하게 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그냥 여 여백을 두고 이렇게 절충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참.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제 막그 모습을 갖추고 출발하는 교회가 그냥 갈라지고 말게 되었을 거지. 저들이 딱 완전히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 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뭐 해보려고 하는데 왜왜그 사람들 그렇게 괴롭혀?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또 나가서 우리도 어,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웃음>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그런 사실을 확증해온 바울의 입장에서 그냥 그런 어, 결정을 묵인하고 넘어갔을 리가 만무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적으로 더욱 어, 많은 혼란과 혼잡의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 조금 우선 그 외식하는 것 때문에 굉장한 책망을 내렸던 바울인데,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상하게 절충적인 방안을 냈다, 그, 그 그거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죠. 예. 그렇다면 교회가 뭐 혼란과 혼잡의 위기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높이 되신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다 내다보시고 첫 공식적인 교회 회의가 되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상한 결정을 하도록 성신님으로 감화해서 당신이 쓰시는 그 일꾼들이, 일꾼들의 일들이 과연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확정해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일이 앞으로 그 어떤 적대 세력들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잘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시련의 바람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욱 힘있게 주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할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루살렘 공유회에서는 그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평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 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극찬을 한 거죠. 최상의 표현을 해준 거죠. 오늘날 주님 중심의 일에 열심히 하는 자들을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중심으로 열심히 내는 자들을 높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정이다. 그런, 그런 묘사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것에 의의가 무엇인가. 이제 교회사적인 의의도 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평안을 누리게 됐죠. 이것 때문에 계속 시끄러웠었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이제 위기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교회는 항상 이렇게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결정이 나면 거기에 순복하고 따르고 어, 나가는 게 맞죠. 항상 교회, 교회가 교회그 연약해서도 그렇고 또 주님이 그 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확 자르지 않고 나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결정들을 했으면 그걸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교회 회원들의 마땅한 자태입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아이들을 원칙으로 키우면 아이들이 죽어요. 원칙으로 키우면 죽어요. 이게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배려해 주고 아이 수준에서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기다리는 거죠. 내가 말몇 마디로 내가 이미 너한테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왜 이래? 이렇게, 이제 쪼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자라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부모로서 자, 자식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물론, 뭐, 이제, 때로는 징계도 할수 있고, 회초를, 그, 때릴 수도 있지만, 이제, 그,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아무튼, 잘 든든히 다선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는 그 일은 아,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의 그이 일은 성경과 주님의 약속을 응하게 하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아브라함 언약,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한 이런 토나만민이 내시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뭐,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너로 인해서, 12장에서는 너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아브라함한테 했지만, 이제 22장에서는 내 시로 그 일이 있을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 이사에서도 보고, 시편에서도 보고, 계속 확인한 거지만, 이제, 암몬 모합 중에서도 또 구수 중에서도, 내, 나에게 나와서, 돌아올 자가 있다고 분명히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일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냥 수리아 교회의 그냥 외적 성장을 이룬 게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다.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그 전체 구속사와 연결된 교회 행보, 교회 결정이 아니면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사역도 그렇고, 개인의 행보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큰 흐름, 그 큰, 그 저기, 그, 그 구속사의 큰, 큰 흐름 속에서 자신 개인도, 개인이 어떤 결정을 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가정이 어떤 결정을 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교회적으로도 그게 의미가 있예요 그게 빠지면 그거는 그게 과연 그 일반 일반 덕성 있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보편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방 지역의 수리안디옥 교회와 더 나아가 길리기아 교회와 개율주의도 아니고 무법주의도 아닌 보고만에서 동일한 사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 회의로 말미암아 공식화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이제 하나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위에고 이방인 교회는 거기 뭐 그냥 졸개고 그런 건 아니고요. 동일하게 하는 아버지를 믿는 그런 그 치리기관들로서 그렇게 동일하다 이방인들도 유대적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됨은 물론이요. 유대인들과도 특별한 차이가 없이 되었다는 하 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좀 전에도 말했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일이 더욱 확실하게 인정되는 그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차 전도행만 갔다 왔잖아요. 이제 앞으로 2차, 3차, 뭐 4차, 4차는 아니지만, 뭐, 그, 포로로 간 거니까. 그, 아무튼 그걸, 그것까지 포함하고 앞으로 계속 그, 그,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이어질 건데, <웃음> 이제 막힘이 역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와가지고 뭐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루살면 회의의 결정이 분명하게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방인 교회를. 물론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유대주의자들의 박해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예루살렘 회의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속에서는 그런 고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교회 회의의 아주 모범적인 일이 됐다. 이건 해할 새 것이 없다고 성경 구속사 안에서 이렇게 과정, 구속사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아주 좋은 그 교회 모범, 신자들의 모범이 되는 거죠. 첫 회의가 아주 좋은 모범이 된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것들에 대한 의의가 됩니다. 이제 예, 마지막으로 교회 회의의 논의, 논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회의의 전형적인 선례가 됐는데 논의 방식도 이 첫째는 온 교회 회의였다. 로마 카토릭이나뭐 그, 그 회중 중심의 그 교회가 주장하는 그런 교회의 회의가 아니고교회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고 또 성도들도 거기 참여해서 어온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하는 회의가 됐다. 사도들의 공평성과 성도들의 순종성이 아주 잘 나타난 회의였다. 이것이 교회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골기질 가진 사람들, 민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중, 회중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질서를 무시합니다. 뭐, 어, 자기네들만 다 오라? 우리도 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는데? 야,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교회 회의 결정에 대해서 온전히 순정을 하지 않아 순종을 하죠. 늘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 사람. 그런 것들은 아주, 이 예루살렘 회의의 본을 제대로 못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 이 회의는 만장일치회의였다. 이것은 세상적인 의미로 볼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뭐 독재자들이, 김일성이나 저 김정은이나 뭐 그외 공산주의자들이 뭐 만장일치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일치를 볼수 없는 회의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투표에서 다수결을로 처리하는 그런 형식의 회의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 헌장을 그 김홍전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하실 때 헌장을 세워서 교회 회원의 뭐 자격 교회 회의에 대한 내용 교회 교직자의 그, 그 여러 구성원들 그런 거다 썼거든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써서 그 질서 최소한의 질서를 이제, 규례로 세워서, 온 교회가 그걸, 그렇게, 과연 그렇다고 누리, 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써나가도 사실은 3분의 2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사안은 3분의 2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도 3분의 1이 극렬하게 반대하면, 유보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극렬하게 반대하면. 그냥 좀, 기다려보는 거죠. 그럼 아니면, 소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회의록에는 다 넣어 놉니다 소수 의견을. 그것이 만장일치 정신과 다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아 우리 인원 대고 3분의 2 정도 될수 있으니까 이걸 처리해 나가자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어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 되는 그런 회의가 될수 있게 한거죠. 어떤 의견을 모으고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모두가 그걸 시인하는 그런 회의가 돼야 하는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는 그 진리와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서 회의를 진행했다. 그이 저기 28절에 보면 15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성신과 우리는 이 욕인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주라. 성신을 의지하지만 자신들의 그 성신이 자신들을 써나가는걸 아니가 성 우리라는 것을 그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빼놓아 버리잖. 예, 예, 이 교회의 원들이 성신, 말 진리와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회의에 결정을 했다 주님의 약속된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인격적인 신뢰와 주께서 세우신 질서의 유지를 하며, 진리와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야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회의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회의 원칙은 온 교회가 반드시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뭐 그냥 법만 잘 지켜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런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통일성을 이루며 모두가 공감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된 뒤에는 어떤 자라도 반드시 그러한 결정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런 진리의 결정을 지지해야 합니다. 내가 혹다 알지 못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결정이 나면 거기를 따르는 게 옳은 거죠. 이 교회 회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신의 인도를 받아가기 때문에 그 완전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모범적인 예를 보여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항상 그렇지 않아. 이게 그이 저기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그 권위를 주장하고 그 외적 제도적 권위와 외적 권위를 주장하면 이제 신실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죽어요 이제 앞으로 유대주의자들 대다수의 거짓된 자들 근데 다 나중에 이제 와야 되는 것 같지만, 뭐 나중에 바울도 뭐, 그 디모데 후서 끝에 가보면 다 떠나고, 이제 몇 사람 안 남고, 그렇게 본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누굴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과를 내시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가는 거죠. 시대가 악하면, 뭐 신령한 사람이 일을 해도, 그 반드시 신령한 사람이 일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이사야도 그랬고 또 예레미야도 그랬고 특히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요. 그뭐그 하나 지질 못 받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런 거는 뭐. 특별한 케이스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하실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대부분은 사실은 다 고난과 핍박과 어, 그리토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주님 앞에 가죠 주님이 주님을 미워한 세력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어, 교회 안에서 또 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형적인 것이 있어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교회가 뭐 에베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형편도 우리가 보잖아요. 칭찬과 책만 받는 내용을 보는데 보면 나중에 뭐아뭐 아, 뭐 진리를 바해 세우고 거짓된 자를 내쫓고 해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잊어버려가지고 결국은 초태로옮겨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까 뭐 기도할 때도 뭐 그런 기도를 올렸지만 우리가 아 우리가 이제 요번저저 수련회 때도 확인하게 그 사람들 군중심리로 선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야치 가요. 군중심리의 특징이 굉장히 저급하게 가고 얕아요. 야타, 사람을 생각을 못하게 해, 깊이. 그렇게 해갖고, 선동해갖고, 사람들을 끌어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그, 거기 호도될 수 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지간히 정신 차리고 있지 않은 사람은면 저쪽, 내가 불안하니까 그쪽에, 많은 쪽에 붙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진리가 죽을 수 있는 거요 허다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릇된 대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아,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과연, 어디까지인가.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됐고, 다 예수 믿으면, 자, 하나님이 잘 써나가서 축복받아갖고, 큰 목회를 하고, 뭐. 그거는 지금 평화로운 시기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교회 역사상,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도 다 쫓겨다니면서, 교회를, 그냥 겨우겨우 그렇게 유지하고, 당대에 그렇게 교회를 경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 오히려 이제 거짓된 자들이 더 융성하고 뭐 판을 치고 하는 형국이죠, 지금. 사실은. 이단 사이비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사람들 심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잘해주고, 군중심이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끌고 가요, 아주 인본주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높이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들니까. 이그 그분이 목표하신 일에 항상 관뭐 우리의 촉각을 세우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나가야 돼. 그래야 이런 이제 좋은 회의에 대한 경험도 또 우리가 할수 있어요 이 시대에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마지막 부분인 회의 결정 내용과 그 논의 방식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회의에 있어서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 나타난 그 결정 내용과 논의 방식은 앞으로 진전되는 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설례가 됐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교회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 회의라 하면 일반 세상 회의와 뭐 다를 게 있겠나 하겠지만 분명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의 교회 회의는 일반 세상 회의 논의 방식과 결정 내용이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결정을 모두 확인하고 나가는 거니까 이게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항시 주님 중심의 개시 의전적인 사고와 그 논의 방식에 있어서 선험자에 의한 구체적인 사례와 성신님의 인도로 하나로 모아지는 의견의 결정과 그에 따르는 순종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이런 그 아주 다, 그 다양한 요소를 가진 회의의 그 아주 모범적인 면들을 잘 보여준 거죠. 가정에서도 회의를 할때 마찬가지예요. 이런 원리는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기타, 뭐, 신학교나, 뭐, 뭐, 노예 회의나, 뭐, 다 그렇죠. 중요한 건 교회 회의에서도 늘, 각자가 다 성신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지만, 그 성신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쓰셔서, 또그 이미 증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더 전진시키고 확장해 가시는가.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그런 초대교회 본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만 성경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초대 교회로 돌아간다고 할 때는 개혁자들의 기치가 그거잖아요. 그두 개인데 우리가 그런 바른 모습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